더 포레스트 후속작 소노브더 소노브더 아, 포레스트. 어 뭔가 우리 약간 요원인가? 야 지금 에드워드 퍼프톤이라는 사람이 31주째 지금 실종이래. 퍼프톤 가족이 다 실종됐네요. 여기 딸도. 어? 파이트 데몬스? 어 뭐야? 누가 총 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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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좀, 거대한 덩치가 있다 이거. 우와. 에드워드 퍼프톤. 뭐야, 예. 얘. 어, 어, 어, 얘 뭐야? 야, 야, 야 변했네. 와! 야, 이거 퍼프톤 부분에 지금, 딱 봐도. 됐다, 죽었어. 어어 물마면물내려가다또내려또내려가내려가 내려가게 어어어! 어. 야, 물 마시면 떠내려가면 맞잖아. 아니야, 안 내려가잖아. 쏠님 마셔볼래요, 물? 아, 씨. 어, 어떡 아니. 연비님도 어, 물 마실래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마셔, 그래? 여기서, 우우! 여기서. 우우! <웃음> 우와! 이야! 어, <웃음> 물 마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웃음> <웃음> 되게, <웃음> 되게 소녀처럼 좋아했어, 방금. 야 여기서 물 마시면 진짜 맛있겠다 <웃음> 이거 마시면 진짜 자살행일 것 같은데? 아! 우와 재밌겠다 나도 나도 마실래 나도 마실래 <웃음> 야 진짜 여기까지 내려와 <웃음> 어,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게 재밌어 자, 저, 음. 자, 어 투디, 투디 투디 투디 뭐야 투디 뭐야 투디 방금 투디 날아가는데 사람 뭐 너무 괜찮아? 야쟤 죽었어 <웃음> 야 살려줘 하고 있잖아 어어 어, 이거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이 사람 못봐 엄마야 어, 어? 어.. 어.. 에? 가운데 눈 같은게 그려져 있어 야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어 있냐? 뭐 아무 어 깜짝이야! 아 야! <웃음> 아 야, 진짜 놀랬잖아. 이 동굴 입구 막혀 있어. 와 맞네 여기 막혀 아, 있네 이거다. 이거 봐. 오케이 가자. 괴물이 앞장서고. 괴물이 앞장서고라니. <웃음> 어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깜짝이야 이 자식아. 해박. <웃음> 뭐? <웃음> 야, 한 마리 안 주고 어, 한 마리가 아니야 좋아. 한 마리 아니야 많아 많아 많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빼뻘빼뻘빼야몇 마리야 내 나도 총거리 야겠다이거안 되겠다 와봐 이렇게 눕혀져 어이씨 뭐야 엄청 부부랑 똑같은 애들인가 보다 엄청 세 죽어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앗 왜 그래 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뭐야 이거 어 줄이네 아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차차차 어 야, 시설 나왔어. 대박. 어? 와우. 고대 유세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유적 같냐, 뭔가 생긴 게. 이거는 근데 약간 퍼프톤 회사 같은 구조물들이 아닌데, 뭔가. 이제 그 아까 그 봤던 심도 거기 아니야? 아, 종교적인. 어, 여기 뭐야? 야, 겁나 넓어. 어, 간 아, 미끄러진다. 그냥 우두. 그래? 야! 아, 갑자기. 이게 우와. 이조종 하는거야? 뭐야? 야 연비 어디로 갑자기 끌려올라갔는데 내 눈앞에서? 어! 아, 내가 왜 제일 느리지 야! 연비 왔어? 나 왔어 어 오케이 아니 나보다 캐빈님이 훨씬 빠르더라고 아 그랬어? 예, 어! 야뭐 이거! 뭐지? 뭐야! 어! 황금갑옷을 얻었어 황금갑옷 어이씨 아, 어 되게 우리, 길다 근데 있네. <웃음> 연비야 빨리 가 왜? 어이가 어덩이 아. 치워 여긴 나가는 길 같은데 아닌가? 나가는, 나가는 길같이 길 생겨먹었어 이게 근데 황금갑옷을 얻으러 오는 곳인가 그지? 그런가봐 그런가 그럼 그런가 봐. 봐. 수영해서 어야 여기 나가는 길이다 우리 저번에 왔을 때 여기다 집지어놓고딱 여기 들어갔잖아 응 음. 근데 들어갔을 때는 뭐 없어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음. 꿨던 그 동굴이 야 어, 우리 맞네. 그러면은 그거야? 뭐 스쿠버 장비 없었나 그때는? 저 밑에 땅이 뚫려 있는지도 몰랐나봐 가보고 싶은 초록색 지점 저쪽에 다 있는데 이거 이상하게 왔네 완전 반대편으로 다시 왔네 이거 아 오늘은 암튼 여러분 오랜만에 또한편이랑 요즘에 또한편이가 직장도 다니고 또 야간 대학도 다니고 음, 진짜 음, 엄청 바쁘게 살고 야구이. 있는데 야대도 어, 다니고. 아, 근데 한펜있는 참고로 이 엔딩을 봤대요. 그세르파가 대줄 음, 건데 우리에 그거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엔딩은 봤대. 아, 어, 그거 어. 우리를 인도해 주겠네. 네, 이제 길잡이 할게요. 너가 셰르파야? 셰르파가 쉐르파. 뭐요 <웃음> 뭐 알아요, 그치? <웃음> <우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들어왔을 때 아이템이 있어 없어 한패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빈털털인데 아, 하나도 그래? 없어요. 아, 그럼 완전 초보네. 지금 아니 거지, 회기 한거지 <웃음> 회기 <웃음> 이... <세계물 웃음> <못 보셨어요? 웃음> 이... 계 이... 어떤 이... 계 이... 세계 이... 세계 이... 이... 이... 이... 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세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저건가? 멀티 안하고 싱글로 외롭게 깨니까 이런 것도 모르지 그니까 누가 회사 다니고 야간대학 다니래? 아니 누군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아나어 <웃음> <웃음> 여기 라디오 켜진 여기서 만나면 되겠다 한펜이다 닥쳐! 어허쳐어 이거 부수니까 뭐 나오네 나 처음 알았어 부수면은 기판이 나오는데 뭐야 너가 처음 알면 안 되는데 너가 우리 안내해줘야 되는데 오늘 칸트를 한패리처럼 때려야지 팽글라이드 있다 오잉? 어? 어? 이런 점프해가지고 안 되는데? 어? 나 날라가는데? 달리면서 어 떴다 어 떴다 어! 어얘 어, 예, 땅에 박았는데? <웃음> w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W가 밑에 보는 거고 아 S가 고도를 또 조절해야 돼요 오, 오 그러네 WS네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야 여기 골프장인데?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골프장에 골프 카트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거한 편이 모를 걸힘들리고어 저기 그위 뒤에 골프 카트 저기 있는데? 어 진짜 있네. 저거 찾아야 된다며 그냥 한번 말이죠. 아이씨. <웃음> 어 여기다. 근데 골프 카트 맞네, 한펜아 아 맞아요? 어. 응. 아 그럼 내 생각한 거 맞나 보다. 여기를 삽으로 파서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합시다. 저기 조금 기술은 뒤로 가서 파세요. 음... <웃음> 나파네. 이게 세르파가 아니라 <웃음> 십이파네. 아! 여... <웃음> 여기잖아, 이십아 씨... <웃음> 아, 여기네, 여기네. 됐다. 아. 오케이,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긴 니가 먼저 들어가겠다. <웃음> 예. 아, 한편이 힘 모자라서 문못 열고 있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방금 전안 <전화한> 돼서 <데서> 그래요. <웃음> 여기 구조가 왜 옛날에 봤던 3D 프린터 있는데랑 비슷하다? 그러게 그러니까. 어이리볼보다야 어, 여기 총있다 안펜아 오! 어? 야 여기 그냥 파밍지였잖아 안펜아 어떻게 된거야? 저 여기 처음 가봤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리볼버 못 얻었거든요? 아 그래? 진짜 세르파가 아니라 <웃음> 아얘또 이거 챙겨왔어 지원자 아돌 돌려 아 돌려줘. 날아. <웃음> <나라. 웃음> <웃음> 내가 가져가야지. 여기가 <웃음> 맞긴 한데 여기 다른 곳을 먼저 털어야지. 다중에 열려 있어. 맵에 우리가 안간 초록 지점이 하나 더 있거든. 거기를 갈까? 네, 거기 한번 가보죠. 어 여기는 초록색인데 동굴이네? 동굴이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 입구가? 근데 가다보면 스토리가 나오면 오오 여기다 여기다 오오 오층이 오. 있고 아래층이 있어 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아래로 아래로가? 야 위에부터 탐색하면 안되냐? 왜냐면 여기가 지하니까 위에가 더 짧겠지 길이가 어, 없어? 진짜 짧네? 어 그러네 많이 짧네 한편이 말 들을걸 들어주 네. 그렇게 그래, 알겠습니다 뭐라고 쉐리프 <웃음> 쉐리프가 말대? 리프 아니라 세르파입니다 어나문 열었어 으아 뭔데 의아야? 나 아직 안 열었는데? 왜왜왜 아, 왜, 왜 가?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가는 거야? 지금 맘대로 의아와왜왜 그래? 이내 앞에서 싸우는 게 누구야? 누가 이아저 누구야? 야, 누군데 이 아저씨? 어이 아저씨 는 누구야? 뭐, 이 할배는 누구야? 누구야? 뭐야 뒤에서? 사건 또나 할배? 어 사건 뭐 총에 또맞아 어, 어. 어잉? 어. 얼른! 아왜 어, 그래 나한테? 어 뭐라? 어. 야나 갑자기 눈을 너네도 눈 떴니? 어. 도끼 도끼 잡아 여기가 어디? 어두... 도끼 잡아. 눈을 떴을 때 이미 괴물은 죽어 있었고. 거다 근데 아까 어. 시네마틱에 나온 두사람 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데? 그도포레스트원에 <레> 죽인거 아, 아니야! 아니 네. 지금 한펜이가 지금 간만에 지금 유식한척 아, 아. 하고 있는데 아하 정말 아, 거참 아. 다시 다시 할게요! 엔제 엔제! 아아아아!!! 아아아아!!! 감이다 라니까!!! 죽였잖아 죽였잖아 그래서 누구라고? 자형 이 더포레스트 원에서 나온 이 주인공 아들과 아빠입니다 어? 아들과 아빠였어? 아들이 예. 네. 어? 근데 아들 어린 상태로 끝나잖아 원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다시 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온거지 아 진짜로? 오. 근데 네. 걔막 쇼프로에서 막몸 베베 꺼고 괴물된거 아니었어? 그런가? 아닌가? 뭐야? 개빡치네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이거 우와 이 카타카다 카타카 카타나 오. 카타 카 카타나 카타나, 카타나. 카타카는카타카나 t a 가나 n a 가나아니 g a 뭐지? 어 a 거락 g a 이거 k a t 누구 갇혀 있는 거야 지금 라이브래 어. 라이브 어, 어, 아까, 걔다, 아까 걔 a 아까 t 내가 해볼게 어 a 아 이제 열린 거가 지금 방송으로 나온다 오아맞 a 저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어. 십자가 들고 있으면 불탄다? 엥? 아니 근데 왜 굳이 십자가야? 그러면 불교 사람들은 서운하게 열게 응? 열었어 그 같이 가와 야맹증 있는 사람 어쩌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게야 아니 동굴이 야맹증 감안해서 만들어지진 않잖아. <웃음> 야나 몸이 무거워서 안 떨어져. 안끼를 어? 눌러야 되, 되겠지요? 컨트롤. 뭐데 어. 어. <웃음> 아니 세르카가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웃음> 어떻게 훈민정음부터 떼줄까? 정일아니. <웃음> <웃음> 문 벙커 잠겨 있었잖아요. 음. 음. 거기 아마 열려 있을 거거든요. 아걔가 열고 나왔겠네. 음. 아 안에서 갇혀 있다가. 예. 네. 어. 우와. 어 누나다. 누나? 어 오랜만인데? 어 예쁜 누나한테 권총 줘봐 줄수 있어 이제? 어 줬다 뭔가 GPS 달아놨어 누나한테 어? 우와 어? 야나 누나 옷도 어? 입을 수 있어 어옷 입혔다 우와 근데 다리가 아잠 <웃음> 뭐. 이거 입힐래 이게 더 이쁘잖아 어 그러네 그래 야 다리가 세 개라서 하나 찢어가지고 나왔었어 방금 <웃음> 어어 엄지쳐 어, 어. 어, 엄지 엄지쳐 내가 권총 하나 줬거든 엄지 음, 엄지쳐 어 권총 들었다 우와 열열있어있어 열려 있어열여있어 열려 있어, 열려 있어, 문이. 어저 뭐야? 저 뭐야? 저 토끼 인형. 저 건들면 시작됩니다. 건들면 건들면. 오. 어저요어어요어어어 아내 손을 갖다 대는 거야 이거 아 황금 갑옷 입고 꽝야이 정도 되면 거의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제는 케빈 님 이거 봐봐 오어왜 스스로 불에 안 타지 오안 <웃음> 타는데 오 어, 아, 탄다 오야 <웃음> 뒤에도 뒤에도 얘도 태워줘 얘 태워줘 거인마야 한번 이걸로 맞아 맞아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웃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니가 바로 하나니 믿어? 아, 그네 저번에 신곡이 있었잖아. 아, 큐브 안에 머물러라 큐브 안에 머물러라 갑자기 다시 하가 들기 시작한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웃음> 어디야 <웃음> 주의 이름을 <웃음> 부어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오호호호 잘 뜨나? 야 뭔가 우와. 야 싸우고 있다. 엄청 큰 거랑 싸우고 있다. 우와. 야 엄청 도와줄게. 큰 거랑 싸우고 있어. 어. 안돼. 어. 야, 근데 너무 큰데? 우와. 야 얘도 불 타는 거 맞아? 우와! 야야 지붕 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어. 야, 어. 나 우리한테 오는데. 주의 이름을. <웃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 자는 아, 주의 이름을 한 버리고 아, 아 우리 버리고 갔어. 한별 우 버리고 갔어. 한별아 이개 같은! <웃음> 빨리 뒤로 와! 뭐 죽었어 한 거야? 죽은척한 거야? 죽었척한 거야? 죽었어! 적... 아나 빨아! 아파... 아, 어, 어, 나 죽었는데? 살펴봐. 아 우리부터 살아서 저들을 다시 구하러 가자. 야, 근데 야, 나죽은데 수류탄 맞아서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에? 그냥 지나갈까? 어떨까? 그렇지. 와! 안돼. 안, 돼. 안 아, 보인다. 아, <웃음> 바로 죽었어? 내가 살릴게. 아, 아이, 개, 아이. 매너요 어, 아, 우와, 우와. 야, 뒷발차기 죽네 아파. 우와. 아니, 진짜 엄청 아파게. 야, 이거 말도 안 돼. 그 앞에도... 야, 야, 야.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어. 네. 지나가자. 얘들아 빨리 와. 나 살. 야나버리고야 야, 가놓고... 야, 야, 버렸어. 야 갈게 갈게 갈게. 살아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야. 아. 아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탄을 몇 개를 맞았는데? 그니까. 그... 어 잘못 떴다 잘못 떴다 잘못 떴다. 우와. 이 <웃음> 없어졌어. 없어지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죽었어 죽었어. 아 야, 그새 그래. 시한폭탄 내가 던지 렀잖아. 야, 어 죽었어. 얘어 누워 있어. 그냥 야 다리 보여. 야, 가, 나갈까? 나가서 구경할까? 어 나가, 나가, 나가. 질러. 너 일어나지 마. 어, 얘 죽었어. 어, 나 죽어. 어? 아, 예 들어가는 곳이네 여기는? 같이가, 같이가. 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자꾸 새벽에 잠그고 어, 나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이, 뒤에서 어, 밥 어이, 먹고 있었 이게 있었어. 마지막 엔딩인가 보다. 아 그런 거야? 노트북 켜고 있는데? 아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뭐야? 왜 사람들 없어? 어어어야나 어어, 없이 간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나중에라도 네가 하면 돼 이거 어차피 따로 보이는 시간인가봐 어 뭐야 머리가 아프대 이쪽으로. 어 머리 아파 <웃음> 어? 여러 명으로 보여 어? 뭐야 어어? 어? 어, 어? 야뭐 외계 문명이야 이거 뭐야? 어머나? 외계 문명인데 엥? 예? 나도 데 엥? 는왜 어, 나오고 아그침자가왜 그, 죽은 건데? 아니. 한편은 이게 엔딩 맞아? 네, 아직 아직 더 있어요. 뒤에. 더 있어? 네. 어왜 갑자기 나 기무어? 아아어칙칙칙칙칙칙칙칙오오 어, 조용 어머나 어머 어머나 얘 누구야? 오 그로테스크해 <웃음> 아까 못 들어오네 걔 아니? 아 그런 건가? 어 그러니까 갑자기 큐브, 항상 그랬잖아 큐브에 있으라고. 아 그러네 이게 큐브네. 어어 어, 그리고 저어야 머리가 달랑달랑거리네 보니까. 어야얘 <웃음> 여자애는 뭐지 지금? 어 갑자기 헬기 소리 나요. 어 헬기 뭐야 도착한 거야? 네. <웃음> 황금 갑옷 입고 있는 거. 알투 디툰 줄 알았네. 알투 디. 알투 디툰가 아니라 걔 누구야? 걔. 어? <웃음> 오. 오. 아이런 미친. 프로펠라. <웃음> 야 프로펠러. 야 미친 개 버그 게이머. 분기점인 것 같아요. 이제 떠날지 아니면 섬에 더 남아 있을지. 아. 떠난다면. 하은이 키가 안 뜨. 그래? 어, 아얘 어. 타고 난 다음에 뜨겠지. 어? 어 저는... 근데... 야. 어, 잠시만요. 야 개버. 그게이 아, 야, 물어봐야지. <웃음> 야, 개버그나 이거 매달려. 가지 마. 아니. 아니. 아, 살짝 뒤로 가서 안 탄다고 줄알나 먼저 나나 혼자 갈게 얘들아. 야, 비소리는 탄 거야? 개 같은 놈아. 안녕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 저건 비소리야. 나 먼저 거야, 이거. 이건 뭐야? <이게> 무슨 가방이 냐 <웃음> 이제 그 가방을 주우면 앞에 어. 그 남아 있는 거 남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마지막에 그 미래 문명 보여 준건 의미가 뭐야? 도대체. 뭐 쓰리겠지. 아니, 쓰리를 야 이런 포레스트하다가 갑자기 외계 문명 가면 그거 누가 하겠냐? <웃음> 스토리 자체가 이제 섬에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 다 식인종으로 변하는 건데 그 큐브 안에 있던 사람들만 안 변한 그런 내용이래 근데 그러면 그 외계 문명은 뭐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결국에